이번에 신규 출시한 마력 시스템 이 마력 시스템이 뭐냐 하면은 기존 무기에 아포칼립스 무기의 고유 효과인 디스크 효과를 다른 무기에다가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공무, 영던무, 비던무, 심지어 레이드, 레전무까지 이 레전무랑 아포무랑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하냐면요 깡공 차이에서는 그렇게 우악할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뭐 11강이 12강을 압살할 정도의 깡공 차이는 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데미지 면에서 차이가 심하고 아픔우가 우월하냐 그런건 바로 디스크 때문인데 이제 이 디스크를 다른 무기에다가도 넣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바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물론 기존 아포칼립스 무기도 필요없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나는 이 효과를 넣고 싶다 하면 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2년동안 진짜 사람들한테 막 파지직거리고 놀림 엄청 심하게 받았습니다. 12L 트무라고 진짜 놀림 엄청 받았는데 만회할거예요 이번에 이번에 사람들이 내 발을 붙잡고 제발 내길도 와가지고 용병을 띄워달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난 이걸 만들거야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유니크를 사다 놨거든요 청색 찬란한 마력석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장착 장착